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중보혈이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흘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미요 그가 사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무리 것도다 우리는 태양 같아서 그를 탱하여 각기 죄길로 가보는 각기 죄 예수님께 담당시켜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웬 말이오 그는 주언도 사악한 죄악도 없습니다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태양 같아서 그를 탱하여 각기죄 길로 갔거늘 각기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께 담당시켰도다. 네, 어,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어, 세상에 에도 많은 율법과 많은 법으로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죄를 짓는 죄 제목들이 상당히 많죠. 제일 크게는 어, 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가지 죄들이 어,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0계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어, 다 아시다시피 1 0계명은 어, 제1계명이 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가 있습니다. 죄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거그 어떤 것도 어, 숨기면 안 되도록 인간은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길을 행하기보다 자기 생각의 길로, 마음의 길로 그래서 그릇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보다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인사, 인간의 속성을 따라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 엄청나게 많은 어 반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가지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어 짧게나마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잠깐 찬양을 드려봤습니다. 어, 그가 질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은 을리부터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 이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 우리,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 시키셨도다 이사야서 어, 53장 말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사야서 성경 구약, 이사야서 53장을 펼쳐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속에 이런 정확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이 죄라고 하면 죄는 핀트가 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송을 어, 시청을 할 때도 KBS를 시청하고 싶으면 KBS에 맞는 채널을 놔야 하고 SBS를 신청, 시청하고 싶으면 SBS에 나, 맞는 채널을 놔야 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채널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채널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방송은 나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도 하나님과 우리의 채널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핀트가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죄가 간역을 벗어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용궁 선수들이 활을 쏠때그 목표점을 향해서 쏘는데 그 간역을 벗어나면 소나 마나 점수가 안 나오죠. 정확한 관역을 향해서 쏘아야 됩니다. 그것이 관역이 어긋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합니다. 핀트가 어긋난 것.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부합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죄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분이시든 모르는 분이시든 이런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든지 꽤 오래되기는 했지만 저도 저희 가정은 아무도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혼자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 말에 막내의 말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잘, 형제들이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내든 장녀든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세간경을 먼저 끼고 어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중요한 때고 음중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열고 어 하나님을 영접해보세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사람들이 영접한다고 그러면 영접이 뭐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누군가 손님이 옵니다. 딩동하고 대문을 열었는데 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대문을 열어주고 들어오게 하면 그게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문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같이 대화하고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도라는 것 다른 게 아니고요.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내 마음을 솔직하게 틀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이렇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어, 외친 말씀입니다. 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근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것까지로로 내 종인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 성천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괜찮아서 한번 화면에 올려봤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놀아.